아, 정말 맛있던지 어. 거짓말 너무 심하게 아이, 하는 거 후. 아니야? 나 군대에 어디로 간줄 알아? 아이고 수백 번도 더말았어 고향이 담장에서 어. 하루 전날 버스를 타고 농산에 도착해서 응. 하룻밤을 지셨는데 내 마음이 어땠을까? 아이고 소주 한병 넣고 잠이 안 오는 거야 이제 여행하면 울컥 뭐 했겠지? 그랬지 어.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이제 입대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이제 가족 공반에서 들어오는 거야 근데 응. 나는 혼자 들래들래 이렇게 들어갔지. 그럼 왜 혼자 가? 약간데 어? 어? 나는 이제 2 6년대 응. 학생 중인 교육생으로 들어간 거야. 쉽게 말해. 아니 왜또 갑자기 학생이라고 한는 거야? 근데 첫날은 어땠는지 알아? <웃음> 모르지. 저녁 때가 됐어. 샤워실로 딱 이놀에서 가. 샤워 시작 그래. 샤워 시작하고 막비누처고쫙 하자, 아쫙 뿌리고. 한 10분도 안 됐는데, 샤워 끝나는 거야. 샤워 끝났다고? 어. 그래서. 동작 그만! 샤워컷! 그래서 자기는 어디까지 씻었어? 나는 그냥 물만 하고 이러게 하고 있었지. 남들은 막 비누칠하고. 뭐. 비누칠안 하고? 어, 비누칠하고 물로 이러고 있었는데 남들은 막얼굴터 머리까지 온데 비누칠이야. 얼굴터 머리까지 쫙 비누가 있대. 엄청 겁먹었겠네? 아니고그 <웃음> 어? 전부 밖으로 나왔어. 샤워실에서. 내고밥으 어. 네. 네. 네. 가라는 거야. 그때는 막 비누고 이러는데뭐막 아, 다들 난리하 웃음거리고. 누가 비누칠하고 여기가 집이냐고. 어. 뭘로 왔냐고. 어. 다시 오분 주겠어. 오분 만에 하고 시작! 오분딱 때문에 동작끝었다 그때는 그냥 딱 눌러 하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오분을주겠다고 첫날 밤에 나좀 들어봐. 일요일 점심시간에는 이만한 판에 라면을 새로 라면 모양을 그대로 얹어가지고 스팀에 찌, 찌는 거야, 라면을. 진짜. 거짓말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? 아니 라면을 끓여서 먹으면 되지. 그걸 누가 언제 아니, 군대는 없었어. 팀에 쪄? 군대는 팀했 그럴 그럴 시간이 없었어. 오바하면은 저기 다들 난리 난다해. 그래, 거짓말하지 그래, 마 들어봐. 그 그래, 라면 쪄서 하나씩 하고 그 식판에다 국물만 이렇게 부어서 줘.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있어. 근데 그걸 먹는데 정말 에이. 맛있던지. 그래 진짜 완전이야 진짜. 또 기억에 남는 문제. 그런데. 특정사에서 이제, 그의 동 교육대에서 공수교육받을 때, 아, 당번이 어. 특식을 타러 와. 어, 특식은 아매. 뭐가 나온지 알아? 어, 우유 하나, 빵 하나, 하루에. 응당. 어. 나만은 어. 조금 더 더워, 이게. 그거 먹을 때는 어떤 맛이 나요? 물이 나지, 물이 나 얼마나 맛있던지, 아유. 그런 생각이다? 그럼, 음. 얼마나. 근데, <웃음> 그, 그 저녁 먹고 나서 특식이 나오는데 빵은 매일같이 아. 이렇게 똑같은 게 아니고 하루 씩때 아, 바꿔서 바뀌어서 바꿔서, 나와 어. 그거 하고 빵고 먹으면 맛있던지 아유 나나 맛있게요 <웃음> 나나 맛있게요 아유 나나 맛있게 요 맛있던지 참 그게 너무도 지금도 성실한 지금 그 맛은 아은가 없지? 없지 그런 맛이.